2016년식 올뉴스렌토 7 5 6 0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대비 키로수도 조금 이제 어느정도 타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작업할 내용은 흑기클리닝과 인젝터, 동아샤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터까지 이렇게 작업이 들어갈거고요 작업 후에 변화량이 있나, 센서 그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공전시에 변화량이 있을 수 있는 센서 데이터를 먼저 보고 작업 후에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나 이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변하지 않더라도 주행할 때 성능이랑 그냥 성능은 또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업을 안해야 되겠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공전시의 차량 상태와 주행중일 때또 차량 상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기 클리닝만 해도 주행할 때 많이 이제 부드러워지는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주행중에는 공기가 빨아들이는 순간에 만약에 공기가 이래서 연소시까지 100에 이제 도착을 한다면 라은 카본이 많이 끼면 낄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틀어지겠죠 그래서 흡기 클리닝 을 하고 나서 이제 차가 부드러워진다는 거는 그만큼 처음 만들어 놨을 때 그런 공기의 흡입 효율들이 좋아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수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효과는 있다. 그거는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셔 상태는 새거나 이런 흔적은 없습니다. 유로 6 인젝터의 경우는 동아셔에 파손이 있게 되면 캡이나 이런 쪽에서 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6만 키로 정도가 되면 동아셔는 한 번씩 바꿔주면 안전 차원에서 예방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로6의 경우 유로5에 비해서는 에어컨트롤 밸브 바디라고 하죠 이 바디 부분에 카본 누적이 이제 덜합니다. 그거는 흡기 그 매니폴드 입구 쪽에 이제 개선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매니폴드 안쪽에는 카본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매니폴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EGR 쿨러에서 올라오는 이 EGR 파이프 쪽 입구서부터 이렇게 카본이 껴있고요. 이 안쪽에는 볼까요? 안쪽에 또한 카본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유로식스와 유로파이브 이 매니폴드가 이제 바뀐 부분이. 이 입구 부분인데요 유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쪽에그 철판 쪽으로 떼서 뭐 와류를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지만 그 철판이 있었고 유로식스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입구에 막힌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철판을 없애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 EGR 파이프 EGR 파이프도 기존에는 그냥 위로 솟구쳤지만 유로식스 같은 경우는 엔진 쪽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로틀 바디 쪽으로 이 카본 끼는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수월 밸브 음, 수월 밸브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이 요, 요 부분 이요 부분이 닿고 있고 이 음, 부분도 이 부분이 좀 닿고 있습니다 이런 카본들이 심해서 수월 밸브가 작동될 때 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수월 밸브의 고장으로 이제 인식이 될수가 있겠죠 정해진 이제 공간에서 카본이 많이 끼면 끼수록 통로는 좁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는 그 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제 진동이라든가 무거움 가속 불량 내연이 더 많이 발생이 될 거고 그런 나쁜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는 없습니다. 지금 4년에 4년 정도에 이제 75,000원을 타셨는데요. 음, 유로6 타입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보시고 내 차가 어느 정도 이제 될 거다 좀 예상을 해서 예방 정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EGR 쿨러, 베개 가스가 이쪽으로 통해서, 한쪽으로 통해서 씻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분을 이제 갈라서 이 상태를 보고 막힘이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면 크리닝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EGR 쿨러, 쿨러를 보시게 되면은 까만 카본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되면서 이 부분들, 이 방열판으로 해서 열도 이제 더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카본 덩어리들이 쑥쑥쑥쑥게 붙어있게 되면 깨끗할 때보다는 뜨거워진 배기 열을 덜 식히게 됩니다. 또 이제 카본이 이렇게 많이 쌓인다는 거는 오래된 것도 있지만 엔진에서 그만큼 이제 매연 발생이 많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디젤차나 휘발유차, 뭐 가솔린차들, 일정은 키로수가 됐을 때 흡기 청소라든가 연소실 청소 이런 어 쪽들은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누적이 되게 되면 갈수록 매연도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헤드포트에도 보면 은 이렇게 카본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매니폴드에서 쌓여진 카본은 매니폴드를 타고 공기 유속이 있기 때문에 이 카본들은 이 헤드쪽으로 해서 연소실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는 없고요 이런 카본들이 계속 연소실로 들어가서 연료와 타서 DPF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이는 카본들은 DPF에 가서 쌓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카본들을 계속 안고 타실 건지 이런 카본들을 제거를 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실 건지는 우리 고객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